배는게 있어요, 진짜 뼈저리게.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너무. We're a d y to d y t to d t r e e 어릴 때부터 넥슨을 좋아했고 넥슨에 다니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진로 관련된 캠프 많이 다녀보고 진로 확실하 정하기 위해서 음. 좋아하는 게임과 연결해서 그런 게임 프로그램을 연습하고 생각도 돼요. 남자들이 좀많아가지고 이게 내가 과연 제가 뛸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막 애들끼리 얘기하고 타다 보니까 아, 나랑 똑같은 애들이구나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너무 잘고 쉬워가지고 정말 음. 부담조렸던 것 같아요 이 진로가 또 괜찮을 것 같구나 앞으로 어 그. 기획했던 게임에서 전문가들에게 피드백도 직접 받았고 팀워크를 기르는 거나 아니면 뭐 소통하는 그런 능력 키운 데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요 말하는 능력을 키우는느낌 있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다 이렇게 할것 창작에 붙어 그러면잘 들을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나 이런 웹서핑만은 찾을 수 없는 친구들을 음. 직접 들으니까 정성으로 더 도움이 되겠다. 그냥 다 같이 모르을 뭐, 뭐 만든다는 것 자체 너무 좋았고 그 구경하는 사람들도 다 빠지고 저희 끼리만경이하는 분들도 너무 좋았 요리 배틀에서도 쿠션을 직접 만들어본다 거나 그런 걸 생각도 못했고 쿠키 같은 것도 그냥 그냥 평범한 게 아니라 게임 캐릭터를 쿠키로 만드는 친구들도 있었고 음. 하는 거 보고 되게 재밌다는 걸 <목소리> 메인캐스트 수행 과정 다 예상 했었는데 그냥 제가 만든 게임 캐릭터가 PPT 시행하면서 진짜 움직이는 모습이 그냥 단순히 게 개발자가 될 느낌 그런 부분에 신선했어요. 제가 계속 궁금했던 거 여쭤보고 그걸 다, 답변 드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게 대해서 같이 막 이렇게 직접 개발자가 돼가지고 게임 기획하고 그런 과정들이 다 재밌었고요. 내 꿈을 찾는 수많은 방법. 하나. 저희의 이렇게 미래의 직업과의 현재 의 약간 괴리감이나 틀 같은 걸없애주매 되겠죠. 아, 네. 어, 너무 좋은 경우밖에 없 개인 회사의 수업 반이다. 같이 성장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할 니다 그냥 저자 <웃음> <웃음> 방학때마다 계셨으면 좋은 병원을 나하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딴데 나가도 이렇게 막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 상황이 적 없거든요 <웃음> 그래가지고 너무 아주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너무